이건 확신은 100%인데 너무 위험해요 말이 안돼 아, 저는 위험해. 싫어요 백호그는 그리고 더 몸이 더 붙어요 알죠? 몸만 붙는 게 아니죠 <웃음> <웃음> 영서 씨 스킨십 좋아하세요? 좋아하죠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스킨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. 쓸데없는 스킨십은 중요하지 않아요. 오늘은 썸에 확신을 주는 남자의 스킨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네. 이제 하나 나올 때마다 이 스킨십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스킨십에 대해서 별점을 매겨주시면 돼요. 자첫 번째부터 알아보시죠. 아 잠깐만 벌써 별론데요? 묶은머리및 목선을 살짝 쓸어내림. 이거 뭔 말이야? 아까 상대방의 목을? 응. 내가 이렇게, 이렇게 목걸이 묶고 있으면 스... 여기를 사... 왜 해? 약간 전체 같은데? 아, 나 이건 진짜 싫은데요? 묶은 머리 밑 목선을 왜 쓸어내려? 왜 만져? 너무 속적 어필 아니야? 목선은 예민한 부분 아니야? 누군가에겐 감대가 될수 그렇죠. 있잖아. 감대성, 대성, 대성. 누구야? 친구야? <웃음> 근데 이게, 이게 왜 목금 머리지 머리를 풀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덥지 않아? 하고. 오? 아 이거는 저 진짜, 전 진짜 싫은데? 썸이랑 게 사실 수줍음이 동반이 돼야 그렇죠. 되는 건데 이거는 완전 우리 썸이지만 해요. <웃음>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나도 이렇게 겁감이. 오, 좀 그런데요? 어,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. 혀로 해야 하지 않나, 보통? 저는 이게 분위기 있는 상태로 이걸 한다? 저는 다음 단계에 무조건 키스라고 생각을 해요. 이렇게 목 잡으면 자연스럽게 엄지가 턱을 잡고 뭔지 알죠? <웃음> 이거 별점 한번 매겨봐주세요. 키스로 가기 좋은 전 단계지만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3점으로 일단 주죠. 썸 단계에서는 안 된다. 다음! 자, 앞머리 <웃음> 한 가닥 정리해주며 귀 뒤로 넘겨주기. 눈빛 중요. 아, 아 눈빛 중요하죠. 아니 무슨 눈빛을 해야 돼? 그러니까 눈빛 한번정작해볼까 네. 아, 좀 다정하게 해야지. 어때? 다정해야다정해야 아나 진짜 싫은데 이것도 어떡해?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나 진짜 싫어요 어떡해? 나왜 최준 오빠 생각나지? 음, 한번 해보세요. 약간 이렇게 보면서 해주는데 이거를 너무 집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면서 머리카락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보고 있어야 돼. 요 진짜 짜증나. 아, 사랑스러운 눈빛을해야지오 되게 잘한다. 그냥 살짝 어, 잠깐만 이거 해줄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까진 괜찮아.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쁘다. 이렇게 하면 진짜 눈빛이 지그시 바라보면서. <웃음> 난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어, 근데. 좋은 거. 같아요. 어, 4점? 4점! 오! 왜 어떤 점이 좋아요? 앞머리 정리하는 것도 말해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음. 그리고 상대방이 해주는 것보다 내가 정리하는 게 훨씬 예쁘단 말이지. 음. 근데 거기서 상대방이 내 앞머리를 정리해주면서 느끼는 그 친밀감과 그 어. 사랑스러운 눈빛과 어. 뭔가 내가 챙김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눈빛은 뭐이 정도 눈빛이면 네. 저 꼬실 수 있을까요? 아니야 근데 당신 눈빛은 글러먹었어요. <웃음> 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장난치려고 이렇게는 할것 같아요. 어, 그건 좋아요. 그건 어떻게 장난칠 건데요? 장난칠 때요? 하지 마세요. <웃음> 이렇게 웃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웃길 수 있는 방법의 스킨십 장난으로는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어. 이것도 썸 단계에서는 진심으로 하는 거라면 이미지가 굉장히 어. 안 좋아질 수있어 나는 굉장히 널 사랑하고 있는데 그 눈빛에 속고 어. 있어. 넌 이제 나한테 반할 거야. 나의 손길로 너를 녹여줄 거야. 막 이런, 어. 너무 싫잖아요. 어, 너무 싫어, 이것도 마이너스 별이야. 다음,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! 다음! 갑자기 허리선을 따라 팔이 들어오는 백허그 나손 앞에 있었어. 아, 네? 아 제가 하라고요? 닫지도 않았어요. 심지어 의자 뒤로 갔어요. 의자 뒤로. 이게 뭔가 손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자꾸 허리가 이렇게 아, <웃음> <웃음> 자꾸 말려 들어가 이렇게. 확신은 100%인데 너무 위험해 말이 안 돼요. 아, 저는 위험해. 싫어요. 사귀고 나서 초반에 이렇게 어색해하면서 집갈때 그냥 이렇게 앉는 정도부터 시작하고 싶어요. 백호그는 그리고 더 몸이 더 붙어요. 알죠? 몸만 붙는 게 아니죠. <웃음> 이것도 사실 의도가 너무 안 좋아. 허리선을 따라라는 부분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나?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은 배만드는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특히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은 진짜 엄청 싫어할걸요? 백허그는 또 그런 거잖아요. 나는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는 거잖아요. 슉 들어와서 소름 돋거나 무서울 수도 있어요. 싸 단계에서는 1번보다도 위험도가 한 500배 높다고 생각해요. 그럼 점수를 몇 점으로 드릴까요? 이건 별점 100개예요. 어. 마이너스 100개. 거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0점으로 할까요? 이건 그냥 하트 부서진 거 그려버릴까요? 어, 요 근데 나는 그 허리 쪽으로 들어오는 게좀더 민감해서 어. 이렇게 흑하게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. 그래서 난 이거 좀준 거다 5점. 오점 점! 추운 날 주머니에 손 같이 넣기. 아! 드디어 좀 낭만적인 게 어, 나온 것 같아요. 적이.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확신을 줄수 있습니다, 이 정도면. 아, 이건 귀여워요. 손 잡는 단계에서 겨울철에 할수 있는 그 다음 은밀한 스킨십. 썸에 확신을 어. 100% 줄수 있어요. 잠깐만요. 나 지금 너무 간과한 게 있어요. 이거 썸에 확신을 주는 건데 남자에게 이렇게 한다고요? 썸인데? 야, 이거 놀랄 노짠데 아, 난 좋네요. 나는 만약에 아무리한 가닥 정리해주면서 기대를 넘겨줬을 때난 그냥 뽀뽀했어. 요, 여기다가 이렇게. 여기요 <웃음> 니네 허리선은 안 되면서 <웃음> 남자 가슴주머니는 되는 거야? 아니, 주머니가 여기 있어서요. 오해예요. 근데 이거 너무 겨울에 연인들끼리 하는 행동 아닌가? 아니, 근데 뭐 썸이면 할수 있죠. 다 저는 이거 하기 전에 그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. 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만나보면서 나 느꼈던 건데 난 너가 너무 좋다. 하면서 할것 같아요. 너무 느낌 없나요? 네. 그리고 안에 또 손난로가 있어. <웃음> 준비해왔어? 그치. 그건 별로야, 나는. 아, 그래? 그럼 악정을 넣어놨어. <웃음> 그건 좋아. <웃음> <웃음> 짜릿짜릿, 그건 좋아. 그건 좋아. <웃음> 그래서 그거는 몇 점? 또? 이거 사점우 점. 나는 이거에 썸에확신을주는몇안 되는 스킨십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. 어... 네 개, 네개 할게요. 왜냐면 이런 거 로망이 있잖아요. 추운 날에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주머니에 같이 넣었어, 이렇게. 그리고 서로 포장마차에서 오뎅 국물 하나씩 음. 들고 이렇게 마시면서 걸어가. 땅만 있잖아요. 다음 그러니까. 거 보도록 하시죠! 짠! 양복을 잡고 쳐다보기. 아 양.. 아양복을 잡고.. 아 양복을.. 진짜.. 양보를 잡고 쳐다보기. 어? 저는 이건 백퍼 확신이라 생각합니다. 어, 확신인 것 같. 아 이거 너무 과하지도 않고 위험도도 높지 않고. 솔직히 이거 막 앞머리 한 가닥 정리해주면 귀뒤로 넘겨주기를 자칫 잘못하면은 아얘손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응. 양보를 잡고 쳐다보기는 내가 되게 귀여워 보이는구나, 날 진짜 이뻐하는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눈빛 중요해요. 사랑스러운 눈. 빛 사랑스러운 눈빛. <웃음>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? 이게 양볼을 잡으면 얼굴이 좀 못생겨지잖아요. 근데 그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본다? 어 그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. 어 내가 얼마나 귀엽게 보이면 저 얼마나 코박지가끼었으면 양볼을 잡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수 있을까? 귀여워하는 건 확실히 맞죠. 근데 어떤 타이밍이 하면 좋을까요? 그냥 또제제제제제재 얘기하고 있으면서 뭐야? 왜이 귀여워? 약간 이런 느낌. 아나 진짜 싫어. 나 너무 싫어. 아, 왜내 볼을 잡아? 아니 왜? 얼굴에 손이 닿는게 싫은 거야? 오글거려서 싫어요. 아 귀여워 이 정도? 너는. 싫어요. <웃음> <그럼> 아, 귀여워. <웃음> 어, 좋아. 아, 좋아. 좋습니다. 그럼 몇 점으로 갈까요? 5.5점 갈게요. 이거는 곱하기 천. 다음으로 가시죠. 자. 부담되는 가격 망설이는 여자를 팔목 잡고 끌고 가기. 아, 야 이건 약간 조금 어른들의 어느 정도 고정 수비 있고 뭐 영양리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. 백화점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. 고민하고 있어. 그만 고민해 하고 자, 자, 자꾸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야 매장. 그리고 들어가서 사준다고 내 거를? 왜? 선물해주고 싶어서. 아 싫어 그럼 몰래 사줘야지. 아, 근데 망설이잖아요? 아못 참거든. 바로 그냥. 아 들어가자. 아니면 팔목 잡고 끌고 들어가서 네가 자 그냥 사 이러면서 자기는 <웃음> 매장 밖으로 아, 다시 아, 나와. 자 이거 이거 보고 있어. 사고 싶지 사. 여기 <웃음> 자기 진 나가. 그 그러면 나는 어 나의 우유 부담함을 이렇게 그치. 극단적으로 해주는구나. 하고 어. 어 여기서 매력 포인트를 느낄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. 그러면 거기서 별점을 내 매겨주세요. 하나. <웃음> 그거는 확신을 주긴 하겠다. 왜냐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돈과 시간을 쓰지 않으니까. 맞아요. 계단. <웃음> <하지만. 웃음> 추운 날 어깨를 꽉 덮는 어깨 동무. 약간 이렇게, 끼는 어, 거이레는데정식이신분 이렇게, 이길이이거게아좋은이저게 어, 이렇게, 이렇게, 막 이렇게, 막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해가지고 어, 이렇게, 하는 거좋아어 어, 어. <웃음> 아, <싫어. 웃음> 아니 남자친구면 괜찮아요. 남자친구면 괜찮은데 썸이잖아. 10cm의 노래 중에 안아줘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안아달라니까요라는 음. 그 가사가 있는데 진짜 저그거고 아는 거 정말 되아 저도요. 춥지? 하면서 막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... 나 나 이거 4.5 점. 아, 4.5. 마이너스 별 3개. 와, 너 진짜 유격거리네 그건 아야난 아, 썸을 오래 안 타서 그런가 봐. 썸을 얼마 타요? 막 3시간 타요? 저는 <웃음> 좋아요, 저는 4점 줄게요. 아, 근데 저 이거 제일 좋은데, 사실? 만점? <웃음> 만점. <웃음> 이거 완전 확신할 수 있는 점심이다, 여러분. <웃음>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썸의 확신을 주는 남자의 스킨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1등은 추운 날 어깨를 꽉 덮는 어깨동무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추워지면 제 어깨를 꽉 잡아주십시오. 유희씨는 대부분 마이너스입니다. <웃음> 네, 아니 주제가 너무 그랬어요. 다른 친구들도 그랬을걸? 마이너스는 없었어요. <웃음> 그래, 마이너스 3 0 0 0 개가 뭐야. <웃음> <웃음> 자, 유희재 꿈에 처음에 확신을 주는 남자의 스킨십 알아보기 최상몸 네, 아, 다시 해봐요 네. 네. 어. <웃음> 감사합니다, 오늘은 여기까지! 예! 예. 그럼 안녕! 안녕. 이렇게 하 너무 비싼데? 아그 같이 먹을 때 이렇게 먹, 먹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느낌? 아니, 세글자 맞다. 안 비싸 짜증 나좀 키워. 아 짜증 나. 아 내가 이스까지 나고. 에 씨발. 아니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 솔직히 안 비싸진 않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리고 갈거 같긴 해요. 아 이런 날에 먹는 거지. 나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나 그냥 뭐다감살 먹으면 돼. 아 그럼 나 진짜 안 먹을게. 미안해. 어 아, 왜? 아니 아나 너무 좋아 지금 먹는 거. 그리고 진짜 닭가슴살 먹을 거면 전 걱정될 것 같아요 왜닭가슴살이 얼마나 좋은데? 관리, 관리하는 관리 거지 뭐왜 못하는 이유는 저거라니까 <웃음> 그니까 그니까 어? 내가 해서 짜증나는 거야 네가 따라해 안 비싸 해봐 빨리 응? 어, 너무 비싼데? 실은 아안 비싸 좋아요 아! 실은 아니잖아 쟤 좋아요